오늘 할 게임은 선조부브 포레스트 이 제목을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선, 아들, 포레스트, 숲 아들은 숲이다 자 지금 헬기를 타고서 섬에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매버릭이죠? 밑에 이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 맞죠? 에드워드씨, 31살 이 사람 구해야 되고, 이 사람 구해야 되고, 이 사람 구해야 되고 어 깜짝이야. 안돼? 안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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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었다. 시작하자마자 자 여러분들 어이 섬에 구조 활동을 하러 왔다가 오히려 제가 지금 조난이 된 상황이고요 모르는 사람이 저를 죽이려다가 그냥 때리고 갔습니다 어 아침해가 밝았고요 창문은 리무진 이 아니라 이 뭐야 이 조작 키가 제가 지금 뭔지 잘 모르거든요 E R T Y U I O 어, 어 뭐야 뭐야 뭐야 내가 뭐 눌렀지? 아, 인벤토리가 아이예요. 알겠습니다, 여기 비상 배낭 한번 열어볼게요. 지금 뭐가 있는지 알아야 돼. 오, 와 디테일. 거의 뭐 레드리 수준인데? 아, 자 이런 식으로 아이템을 꺼낼 수가 있고요. GPS 추적기 일단 얘는 들어야 될것 같아요. 지도가 생겼습니다. 오른손에 도끼 하나쯤은 있어야겠죠? 도끼 그리고 방금 전에 설명. 까, 갓 야, 아, 내내 동료 이런 제작 잠시만요. 일단 살려줘 빨리, 빨리 살려줘. 누구야? 아군. 어, 마이 갓. 나머지 두 명은 죽인 건가? 지금 얘한명 밖에 없는 거 같아요. 아, 지금 고막이 터졌고요. 이 친구한테 메모장을 통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죠. 우리 켈빈씨. 이름이 켈빈이고. 아이템을 파밍해볼게요. 와, 눈. 걸으니까 눈이 들어가네? 어, 아이템을 일단은 다 챙기고, 그 다음에 봅시다. 이거 다 파밍을 해야 돼. 여시고, 아, 우와. 와, 여러분들 진짜 고퀄리티. 제가 건드리니까 뒤집어져요, 이렇게. 아니, 이렇게 게임을 만들 수가 있나?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게 맞나? 문 여시고 이 안에 있는 아이템 일단 다 챙겨 뭔지 모르겠는데 있으면 좋겠죠? 털을 일단 잡을게요 털을 잘 잡아야 인생을 쉽게 살수 있어. 토끼야 미안해 토끼야 미안해. 어잡았고요이눈 속에 지금 토끼가 있습니다 어,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자 고기를 얻었어요 자 여러분들 단군 할아버지도 털을 잡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셨어요 저희도 털을 잘 잡아야 돼요 여기 나무가 많긴 한데 눈이 안 오는 곳으로 갑시다 근데 뭐 생존 게이지 같은 게아 오른쪽에 있구나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는 물, 음식 그리고 달떠 있는 건 뭐야 잠자한소린가 인벤토리에 진통제가 있는데 진통제 지금 먹으라고요? 이걸 먹어요? 사용 앙냥냥 제가 아까 전에 그 토끼 잡지 않았어요? 토끼? 토끼고기 어디 있지? 아까 잡았는데? 아이거죠 이거 이거 이거 어 누르면은 토끼고기를 생으로 먹는것을 볼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뭐 경사도 괜찮았고 물 먹을수있나? 자물 마시고 아 시원하구만 와 나무가 진짜 높아요 이제 여기서 무기를 만들어낸다고요 제일 좋은건 저는 창이라고 생각해요 창 어... 나무를 꺼내 나무가 지금 되게 며...우와 이 나무 굴러가 디테일 봤을든요 나뭇가지랑 목근같은게 있어야되네 나뭇가지를 두개 준비해 그런 다음에 칼을 준비하라고요 마지막 테이프가 여기 있죠? 놓고 결합을 해와 우와 우와와와 와, 와. 봤어요 여러분들? 이 디테일 와 진짜 이거 레데릭급인데 진짜로? 던질 수 있나? 던져 나무 막대를 여기에 버려 여기다가 나무 막대를 버려 됐습니다 에잇 에잇 와 와와와와와 와, 와, 와. 이 나무 까이는 거어니진 이걸 어떻게 이게 만들 수가 있지? 이런 디테일 워우마이갓 이런 디테일 어 미안해 미미미미미해사죠 통나무 챙기고 오 버렸다 아 여기다가 나무를 이렇게 놓고 아 이거 최곤데 최고 빅키로 건설 이 게임이 선조오더포레스트라고 해서 전세계에서 지금 가장 핫한 생존 게임입니다 여기다가 정리 명령을 시켜볼게요 나무도 일단 어, 어? 내가 지금 뭘 만든거지? 제가 지금 뭘 만들었어요? 여기다가? 오잉? 어라라? 오라라 어? 내가 지금 뭘 만들고있지? 아니 이런식으로 제작을 바로 한다고? 이런걸들 가이드 없이 그냥 제 맘대로 만들어요 이렇게? 뭐 진짜 바뀌미네요 이거 케빈! 케빈 어디있어 케빈! 임시 거처를 만들어줘 케빈 왜왜? 왜, 왜 거절을 해? 힘들면 안한다고요? 아 알았어 알았어 미안하다 케빈아 쇼 그냥 정리나 시켜요 정리 20m 정리를 부탁해 사냥 쉼터를 한번 만들어볼까요? 여기도 나무를 넣으면 되나? 아 나무를 이렇게 넣으면은 얘가 저절로 치워요 이렇게 나무를 넣고 여러분들 제가 이제 슬슬 배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끝난건가? 아 여러분들 임시 거처가 완성됐고요 이이키가 이제 세이브죠? 자 이제 저장을 할 수가 있다 아 인류의 기술력 드디어 끝났다 세이브 가능 그리고 한숨 잘게요 잠시만요 자 날이 밝았고요 켈빈 어디지오 켈빈이 지금 자연을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만해 나무 그만해 아 맞다 캠파이어 지어야죠 인류에게 일단 불이 있어야 돼요 불 나무를 부러뜨려서 불을 붙인다 부러뜨려? 아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불을 붙여 이렇게 나뭇까지놓고 그러면은 불이 붙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켈빈이 물고기를 지금 구했나요? 여기에 놓고 있어? 자 물고기를 먹어볼게요오오 마이갓 oh 머리부터 먹고 옆에서 먹고 사장님 너무 싫어요 어서 이래 일하란 말이야 이래라 노예야 어 잠시만요 여기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누구야 이거? 어 이거 이거 어떡하지? 큰일났네 이거 켈빈 조심해 안돼 켈빈 켈빈 조심해 켈빈 조심해 켈빈 조심해 켈빈 조심해, 켈빈 조심해. 켈빈 조심해. 켈빈 조심해! 우리 켈빈들 건드리지마! 때려도 내가 때려! 뭐지? 잡혀온거에요 지금? 스인종 마을에 지금 잡혀온것을 볼수 가있습니다 이걸 못 봤어? 잠시만요, 여러분들. 일단 도망칠게요. 켈빈 어디 있어, 켈빈? 켈빈. 가방도 없어요, 지금? 가방 안 보는데, 여러분들. 와, 이 물속 디테일. 여러분들, 물 속에 지금 사람 시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왜 봤는데?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돈? 돈? 얘네가 돈을 왜 갖고 있어? 노래키고 도망가! 도망쳐! 아, 진짜 힘들었다 아직까지 나무를 캐고 있었어 얘? 뭔가 답을 못낼 것 같은데? 제가 고임을 보내 지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D가 초코님이신가? D 예 yeah. 아, 아이, 반갑습니다. 초코님을 따라서, 가자! 아, 어, 어, 잡을 수 있어요? 잡아, 자, 잡아주세요? 어, 네. 어 이거, 아, 미안한데? 어우, 아, 징그러 <웃음> 이거 버려요? 아, 일단은요, 아, 고긴데 좀, 아. 여기 우리의 전우가 있군요.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시라이 챙겨요. 전기 빠다가 있다고요? 예. 오? 어? 어, 이게 뭐야? 여기다가, 사슴 고기를, 던지고, 던지고, 물고기 다 구워놓을게요, 여기다가. 다 익었네요, 오케이. 오, 뭐야, 건조대 아... 이미 만들었어요? 네, 안에 아, 네. 실내는 하나 만들었고요. 저기 들어가요? 응, 음, 세팅님. 들어가지 말라고 나무판자로 막은 것 같은데, 오히려 이러면 뭐다? 들어가야죠! <웃음> 자, 들어갑니다. 오, 이게 틈이 굉장히 좁은데, 여기 밑에 좀 식인종이 있을 거니까 조심해요. 확인. 오오오오오오오오! 어... 아주 좋아요. 근데 밑에 지금 좀비가 보기 시작해요, 이제. 예절주의 예절 주입. 예절 주입기. 아우, 마이 갓. 진짜 확실히 이제 공포게임 티가 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양감. 반가워요. 아, 그래요. 세팅님. 얘 예, 도륙내는 거 잊지 마요. 이키 꼭. 네, 세팅을 하시면 저도 어. 할게요. 세팅님 놀랍게도 이게 예, 가보십니다. 아, 씨. 이사 간살점을얻어뒀는데 이거, 예, 전작에선 최고의 가보신데, 여기서는 어떨지 궁금한거든요 세팅이 노력하시는 예. 여기 또 있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세팅이 노력하시면 합니다. 에잇! 갑니다. 네, 어, 어. 아, 동시에 같이 하면은 둘다 아이템을 얻을 수 있다. 백마리랑 진통제 두알이 있으니까 챙겨봐요 체크 감사합니다 오오방오오오오오오오 지금 여기 화났나 보군요 여기맥여기 여기. 여기, 여기. 자 갑옷을 됐다. 꺼내겠습니다 예, 아아아아아악 깜짝이야 테이터 아이 깜짝예 사시다 조륙 <웃음> 아 진짜 깜짝놀라네요 이럴 때 쓰이는거에요? 오 어, 방금 들었어요 소리? 또, 화, 또 화났네 으아 때려 때려 때려 오 어, <웃음> 뒤에 있어요 뒤에 뒤에 뒤뒤 뒤뒤뒤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좀 겁나 큰 고기 있을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 보면 폭탄이 있을 거예요. 아아아아아아 어? 폭탄을 지금 들었고요. 예. 던져요. 자, 빨리 세틴이저 앞에 돌련 변이 저거는 일단 화력이 안 돼서요. 그냥 무시할까요? 못 이긴다고요? 돌련 변이가 있어요. 네. 저 친구는 건드리지 않는 걸로 하겠습니다. 세틴이요 화끈한 맛을 보여드릴까요? 화끈한 네. 거요. 음. 화끈한, 거? 화끈한 거, 화끈한 거, 화끈한 거 설마? 야, 오, 활병. 자 이제 해체에 들어갈까요? 도륙 해요. 도륙 들어갑니다. 해체. 아하, 잠깐만요 지금 여기 응애가 좀 있어요. 응애가 있다고요? 예. 돌변이 아기. 아. 그냥 무시하는 편. 그냥 무시하고 도킹겠어 제네 위험한 애들이죠? 달리, 달려요. 어차피 살려서 달리, 그 에너지 남비예. 어떻게 준비할? 푸디럽 럽 회장. 머예절주입예절주입기예절주입기 그러면 탈출, 발타요. 여기 지프라인 타세요. 아아아아아다 이렇게 일단은 물부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시아아아아아아아 여기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요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오오아아아아아아 역시 오버테크놀로지예이 e. 물을 채워주고 세팅님 방물에서 그냥 마시는 거 잊지말고요 체크 자 준비되시면 오케이 다 왔고요 우리의 전우가 죽어있군요 어우 말까 아,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여기 플레이어를 다 챙기시고 오케이, 여, 오케이, 아직은 오케이. 아니에요 얘를 이제 4번으로 지금 열두 발밖에 없어요, 전. 오 잠시만요, 지금 바다 아. 거북이 있다고 제보를 받았어요. 얘 죽여요? 예, 맘대로요 꼭 단백질이 필요하다면 하세요. 저는 거북이를 죽일 수가 없어요. 에잇, 나쁜 갈매기. 이 로프를 저기다가 쏘시고, 어 오, 뭔가 설치가 됐네요. 이걸 타고 올라가요, 이렇게. 네. 저도 이제 알았어요. 오, 완전 좋군요, 이렇게. 어, 그래도 해줘야 돼. 아, 이 딱딱 같이 어, 가요, 소코니. 어, 자, 갑니다. 진입, 진입. 진입, 진입, 진입. 가까이 오지 마, 임마. 저기 어. 지금. 기행종 두 명, 기행종 두 명. 아니 왜 이렇게 드네 이거. 저, 잡았습니다. 누겄네요. 입수. 접수. 오케이 알겠습니다. 조건님 어디 계세요?